핸디 n d y t i p 는 편리한, 어, 유용한 이런 거예요 핸드가 손인데 이렇게 손쉬운 이런 것인데 그런 조언들, 예, 생활에 뭐, 뭐 도움이 되는 편리한 조언들 이런거죠 근데 어쨌든 방송명이야 제목 welcome back to handy tips 그러니까 handy tips라는 지금 방송 여기에 오신 거, 다시 오신 거 back이니까 또온 거죠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here do you normally sit in a movie theater? Where? 어디에? 안 나요. 그런데 normally 하면 주로 보통 이런거죠. usually처럼. 보통 당신은 어디에 안 나요? 영화관에서 Here's a t 여기에 음, 조언이 있어요. 도움되는 말이 있어요. You'll find it i s n d helpful. 자, 그 조언이 되게 쉽고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역시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로서 형용사적 돌리다. 요렇게가 다 목적보호. 형식 그치? 잊지 마시고. 자, 팁이 뭔가 볼까요? 여기서 이, 요, 아까 요, 이시 가리키는 게 아까 팁이었어요. 팁. 그것을 다시 받으니까 이스로 받은 거지. 자, 스텝 1. 첫 번째 단계. point your finger at something far from you. point 하면 가리키다야. 가리키다 할 때, 어디 어디를 가리키라 는 때, a t S란 전체였어요. 물, 어딘가에 있는 무언가를, 근데 어디에, 무언가, 어디. 여러분에게서 멀리 있는, 로부터 먼. 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서 멀리, 가까운 거 말고 멀리에 있는 어떤 것을, 손가락을 가리켜 보세요. 그 다음에, step 2, 두 번째, close one eye and open it. 눈, 한쪽 눈을 감아야 돼. 한쪽 눈을 감고 그것을 뜨세요. 즉, 한쪽 눈을 감았다 뜨세요. step 3, 세 번째, repeat it. Repeat 하면 반복하다. 여기서 이 시가 리키는건 step 2를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디어들 아이고 제일 중요한 게 디어들. 눈은 몇 개니? 전부 두 개죠. 둘 중에 하나는 원이고 남은 거 하나는 디어들하고 했어요. 네, 나머지 한쪽. 그러니까 처음에 오른쪽을 했으면 왼쪽을 해야 되고 왼쪽을 했으면 오른쪽을 해야 되지. Repeat it with the other eye. 다른 눈, 눈으로도 그걸 반복해 보세요. When does your finger move? 자, 이때는 when입니다. 언제? 여러분의 손가락이 움직입니까? 내가 가리키고 서서 눈을 딱 감았다 떴을 때 손가락이 내가 가리킨 게 아니라 다른 곳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걸 움직인다는 표현을 해서 내 손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 지점이 다른 데로 이동한 거지, 사실은. 그 눈을 감다 았뜰 때. 그걸 손가락이 움직인 거죠. 은, 거라고 표현을 한 거지. 언제 손가락이 움직이나요? 그게? 이럴 때인가요? When you close your right eye? 뭐뭐 했을 때, 여러분의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인가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로, mainly, 주로, 오른쪽을 사용한 겁니다. 아이고, 뭐,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죠? This, 이것은 무슨, 뭘 의미하냐면, this means you should sit on the left side in the theater. 여러분은 should 앉아야만 해요. 어디에? When, 왼쪽에 극장에서 극장에서 왼쪽에 앉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어요. 이게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면 여기는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습니다. 자,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 손이 움직였다. 즉 목표 지점이 이동했다. 이 말은 오른쪽 눈을 사용한다는 거 거꾸로 왼쪽이 움직였으면 왼쪽 눈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 어디 앉아야 돼? 오른쪽에 앉아야 돼? 그런 팁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that way, 그런 식으로, you can enjoy a full view screen better. 여러분은 즐길 수 있습니다. 뭐를 즐겨요? A full view. 하면은 완전한 화면. 근데 스크린에, 영상, 그 앞에 보이는 스크린에, 영상을 더잘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더잘 즐길 수 있어요. 화면이 더잘 보일 겁니다. 이런 얘기죠. This information is also helpful when you choose a seat in a class, classroom too. 이러한 정보는 또한 도움이 됩니다. 뭐할때 여러분이 자리를 볼 때, 이때는 a seat에요. s a t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앉다 라는 동사고요 요거는 좌석 이 라는 명사의요 어가 있잖아그 그지? 근데 물론 얘도 명 동사의 뜻으로 앉히다 누구를 자리에 앉게 하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좌석 이라는 동사로 아니 명사로 쓰였어요 choose y seat. 좌석을 고를 때 근데 어서 골라. 아까는 극장이었지? 지금은 예, 교실에서 좌석을 고를 때도 또한 도민입니다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어를 가리켜서 좌석을 잘 고르는 그런 팁이었어요. 정리잘 해둡시다.